여러분 온포 t v 의 온포입니다 오늘은 모자미님이 라는 짐벌을 소개해드릴건데요 휴대폰 짐벌이라고 하면 2018년 7월 기준으로 오즈모 모바일2, 스무스4, 모자미님이 이렇게 세가지가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기존에 먼저 개봉을 해봤는데요 케이스 안에 또 케이스 이거올 때부터 이렇게 좀 구겨져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온것 치고는 그래도 잘 배송이 되있는 편인데 이렇게 완벽하게 고퀄리티로 이렇게 포장이 안전하게 온 상태이고요. 검정색 케이스 안에는 스티커와 완전하게 스티로폼 이에요 평상시에 들고 다니시기도 좋을 것 같고 짐벌이 상하지 않게끔 하는 케이스입니다 구성품으로는 보증표랑 자, 위챗 페이스북에 대한거 그리고 보통 잘 읽어보시지 않으시죠 가이드입니다 중국말이네요 중국말에 능통하신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모자 미니미는 특별하게 삼각대가 안에 들어있어요. 오즈모 모바일2 같은 경우에는 따로 추가 구입을 하셔야 되지만 미니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삼각대를 줘서 이게 작지만 되게 배려심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가지는 USB 충전기 타입이고요 이거는 기존에 아시다시피 삼성 제품이면 다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5핀, 5핀이죠 5핀 그래서 따로 쓰지 않고 기존의 휴대폰 충전기 요즘 나온 휴대폰은 C타입인데 제가 이거 스무스4 같은 경우에는 C타입을 지원하지만 이제 모자 미님이는 이렇게 보시면 5핀 5핀과 그 위에 usb 충전 두 가지를 지원합니다 자, 스무스4 같은 경우에는 모터힘도 좋고 외부에 요 키가 많아서 이제 좀 필기하다는 평이 있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C타입 케이블을 사용해서 C타입을 사용하는 갤럭시 8 이상인 버전인 사람들한테는 이제 케이블 수를 줄일 수 있겠죠? 이 5핀 케이블을 들고 다니지 않아서 모자미니미는 최신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C타입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더 범용적으로 사용하려고 기존의 5핀 사용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고요 전체적인 평은 모자미니미 같은 경우에는 스무스포와 오즈모 모바일 이두 개의 제품을 보완해서 나온 이제 대체제라고볼수 있습니다 오즈모모바일2, 스무스, 모자미님이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아이폰에는 좀 호환이 잘 되어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계열에는 오즈모모바일2가 가장 지금 면동이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모자미님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뒤에는 이렇게 범용적으로 이게 쓸수 있게끔 요 밑에 삼각대를 설치하고 요 위쪽에 이제 고프로 라든지 다른 아이템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용자들을 위한 편의를 많이 배려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장 특장점으로는 이 모자미니미 같은 경우에는 이 무선 충전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휴대폰 배터리가 많이 닳을 경우에 이 전원 버튼을 두번 딸깍딸깍 누르면 충전을 하게 되고요. 오늘 이따가 뒤에서 자세히 좀 다뤄보겠습니다. 버튼 소개인데요. 요거는 기존에 사용하던 이제 리뷰를 보는 거고 메뉴 버튼이고. 요거를 누르게 되면 이제 다시 정 위치하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촬영 시작, 촬영 마감 이런 버튼들이 있습니다. 자, 결착할 때는 요 전원 버튼과 여기가 수평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이걸 딱 놨었을 때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게끔 휴대폰을 꼈을 때, 이렇게 뭘 키지 않아도, 전원버튼을 키지 않아도, 얘가 이렇게 수평을 이룰 수 있게끔 해주신 다음에, 전원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 중구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키고, 되면, 이렇게 되면 언 커넥티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한번 클릭하게 되면 커넥팅 연결 중에 되어 있고, 커넥티드 해서 현재 모자 미니미의 배터리 양과 이어 알파로라고 해서 이 지금 움직이는 모드를 알수있고요 다양한 세팅 값이 있습니다. 팔로우 모드 지금 이런 팔로우 모드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터 구동 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따라가는 속도. 요거는 부드러움. 요거는 저장, 요거는 초기화 버튼입니다. 그리고 요 리센터 버튼을 누르면 이제 얘가 움직였던 최초의 정렬 재정렬을 하는 거고요. 요 셀레브레이트는 이제 이 제품이 꼬였을 때 재정렬하는 그런 기능인 거죠. 요거는 연동되는 이제 게이지 시그널이고요. 이걸 누르게 되면 연결이 끊어지게 됩니다. 디스커넥트 하면 이렇게 끊어지고요.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요거 지금 이렇게 안, 안 맞을 때 리센터 버튼을 누르면 자세를 찾아오겠죠. 요버튼 눌러도 마찬가지고요자 이렇게 보시면 요 버튼을 누르면 국가 시작 요게 트래킹 모드입니다 모드. 요거를 누르시고 누르시고 비사체를 놓은 다음에 긁어 주시면 얘를 인식하는 거죠. 자, 얘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죠? 제가 움직이 조이스틱으로 조정하지 않아도 이렇게 잘 따라옵니다. 부드럽죠 그리고 끄고 싶으실때는 이거 한번 더 누르시면 되고요자 피사체가 너무 빨리 움직일 경우에 카메라 속도를 벗어나면 이렇게 오류가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여기 리셋, 리센서 버튼을 누르시면,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요거는 카메라 버튼, 요거는 동영상 버튼이구요. 요거는 그동안 촬영한 걸볼수 있는 그런 버튼입니다. 요거는 셀카. 전환 버튼이고요. 이제 메뉴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스위치 카메라로 이제 전면 카메라와 후면 카메라에 전환 누르시면 전환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뭐 백이라고 적혀있지만 이거는 이제 사진 앨범으로 들어가는. 그리고는 플래시고 이거는 동영상 촬영 모드인데. 이제 태기, 사, 이 사진 모드와 동영상 모드 타임랩스 어, 타임랩스 기능은 뭐 여러분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 요렇게 요 다이얼을 이용해서도 메뉴를 선택할 수 있어요 자 프로페셔널 모드라고 해서 프로페셔널 모드에는 이게 이제 노출도나 어. WB, 뭐, 줌,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리드, 리솔루션 해서, 요, 이제, 화질, 크기, 규모, 요걸 바꿀 수있고요 일단, 안드로이드에서는 이제, 1080p 30프레임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포이나더 어 고화질을, 필요하신 를 분들은 다른 제품이나 아니면 좀 어플의 업그레이드를 기다려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본 카메라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트래킹모드라든지 이런거 사용할 수가 없겠죠 포커스도 오토포커스 어 인피니티 뭐 여러, 여러 가지가 있네요 아직은 좀더 알아봐야 될것 같고요 일반 사용자들은 트래킹모드랑 이제 요 조이스틱으로 움직이는 거 정도만 활용해도 어 충분히 좋은 화질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모자미님의 리뷰였고요. 여러분 나,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온포TV였습니다. 여러분 안녕!